줄었을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 따늘하기 신경 찾자네 눈처럼 버리는 고도하사랑가 이렇게도 내가 가도 또 괴로운 것이라서